오오, 놀보 놀보. 차기야 타. <웃음> <웃음> 어. 누나누나 사랑인가? 누나. 응. 어, 아니 형이랑 나죠 저희의 추억을 한번 되새김질 해볼까요? 되새김질. 어. <웃음> <웃음> 같이 가. <웃음> 박지현과 윤준엽의 과거 비밀스런 데이트 현장이 밝혀졌습니다. 박지현과 윤준엽은 우승 상품 체험을 위해 자동차 매장을 방문했는데요. 두 사람의 추억과 열정으로 가득 찬 자동차한 모습이 비춰졌습니다. 연습하러 뛰어가는 모습도 귀엽네요. 오,야 넓어 넓어. 차기야 타.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나만 믿어요. <웃음> 아! 이렇게 <웃음> 요 <웃음> <웃음> 누나 누나 사랑해 누나. 아, 너랑 도잘 어울린다. 아, 너랑 잘 어울리지. 아니에요. 응, 응, 아니 형이랑 잘 어울리죠 아니 너랑 잘 어울리지 <웃음> 아 무슨 소리야 <소리예요? 웃음> 저희의 추억을 한번 되새김질 해볼까요? 어? 어? <웃음> 야 뭐? 나도 여기 댄스, 해야 돼 같이 가! 댄스 해야 돼 같이 가! <웃음> <웃음>